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하루 일과로 인해 끊임없이 쫓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쫓기는데 본업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데 패시브 인컴 또는 뭐 부업을 하라고요? 라는 여러분의 심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것이 심폐소생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 일과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입원, 패시브 인컴 정말 그림에 떠낀 것만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어떤 아이템을 찾고 그게 수입까지 될 때까지의 그 기다림 그게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 이것을 조금 더 재미있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업하고 상관없이 어떤 나의 그 어, 리프레쉬를 위해서 하는 취미생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분명히 나에게 있던, 있는 어떤 재능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나의 본업은 내가 좋아하는 거 로 선택하지 않았고 어,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그런 경우 나에게 묻어놨던 재능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을 그거를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저도 테스트하느라고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를 다양하게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으로 부업은 해야지 조금 더 어, 오랫동안 끈기 있게 다양하게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비주얼적인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지 작업 밑전이나 뭐 달리 툴을 이용한 어떤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거 대신 글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내 본업하고 상관 없지만 나의 어떤 굉장히 많은 다량의 책을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선택하신다던가 아니면 루스, 뉴스레터를 선택하신다던가 하셔가지고 부업에서 또 다른 재능을 선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힘이 빠지는 일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3개월 정도 정말 꾸준히 뭔가를 한 아이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디벨롭 하시다 보면 수익은 정말 50만원부터는 따라오면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원래 화학을 하셨던 분인데 뭐 유튜브도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지금 한지는 한 어, 2년 되셨고요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자기의 또 다른 재능이 있어서 어, 다 연결연결 연결 그 파이프라인이 돼서 최근에 들은 얘긴데요한 2억 정도 지금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수하게 자기한테 그렇게 들어오는 인컴이었으니까 굉장히 어, 잘 버는 거고 뭐 본업은 잠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었는데 그걸로 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림에 굉장히 많은 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요 어, 오늘은 디지털 굿즈 예전에 한번 레드버블의 그 상품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디지털 굿즈나 아니면 디지털 스티커 어, 많은 그 사람들이 디지털 다이어리에 꾸미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요소 요소를 만들거나 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디지털 다이어리에 아니면 칼렌더에 붙여넣, 붙이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캔바나 아니면 그 SE에 올리면 좋은데 SE는 지금 어 한국 그 페이먼트가 안 되니까 캔바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지금 보이시는 거는 어 아마 그 디지털 프로덕트 말고 어 인쇄에서 액자에 걸어 놓는 거 이런 종류로 저는 또 새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새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은 꽃새뭐 어떤 그 종이나 그런 거에 관련돼서 계절에 관련된 꽃이라던가 새를 그 거실이나 아니면 뭐공부방에꽤 많이 붙여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제가 그 블루일로 어, 무료이기 때문에 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었는데 블루일로가 어, 무료여서 좋은 반면에 퀄러티는 미저이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섬세하고 정말 고퀄러티의 어떤 그림을 원하시면 미저니에 어, 유료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어, 뭐 그렇게까지 고퀄러티 아니어도 연습삼아 해보시겠다 그러면 충분히 그블루일러에서 연습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캔바 보시면 한복을 입은 여자지만 저건 서양 사람이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그 서양 여자 얼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굉장히 잘 그렸던데 이것도 이렇게 남자 한복 입은 그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 유료 버전이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민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블루일로에서 만들었는데 미전이에서 만들면 훨씬 더 디테일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신박한 AI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이미 m 홈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리모델링하기 위한 그 AI입니다. 저렇게 오리지널 사진을 보, 어, 넣으면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가 있으면 저기에 업로드해 주시면 애프터 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거나 뭐 새로운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비포 애프터 이게 애프터인데 원래는 이제 잔디밭이 있었던 거고요 뭐 이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 이것도 이제 수영장을 저런 뭐 사이즈로 저렇게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방그 다음에 어뭐 뒷마당 이런 이런 이제 요소 요소도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번씩 테스트 해볼수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입니다 화장실도 한번 보시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지고요. 여기도 아까 보여드린 거 저도 집을 하나 올려 볼게요. 업로드를 해보고 어떻게 변화를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집을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가지 어, 스타일로 어,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방 아니면 여러분의 집 아니면 관심 있는 어떤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뭐 저렇게 여러가지 스타일로 제안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도 얻고 음 뭐. 아니면 플랜을 조금 계획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간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 저런 내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어도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뭐내 집, 어, 어떤 나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발전이 되면 또 다른 뭐 컨설팅도 해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